나는 알파벳 S야. 지금부터 나와 똑같은 S로 시작하는 단어 퀴즈를 낼 거야. 어린이 친구들이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문제. 이건 바다에 사는 동물이야? 이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바다의 왕이라고 불려?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상어야 영어로는 Shark 알파벳 S로 시작하지 자, 두 번째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하늘에 떠있고 동그라미 모양이야 이건 따뜻한 빛이 나오는데 식물들은 이 빛이 있어야 무럭무럭 자랄 수 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태양이야 영어로는 Sun. 알파벳 S로 시작하지 자 마지막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등에 딱딱한 껍질이 달려있어 이건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여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과연 무엇일까? 알파벳 변신 정답은 달팽이야. 영어로는 스네어 나는 알파벳 S야. 자, 오늘 배웠던 영어 단어를 정리해 볼까? 상어. 영어로는 shark. 태양. 영어로는 sun. 달팽이, 영어로는 쓰네요. 어린이 친구들 정말 잘했어. 오늘은 알파벳 S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워봤어. 다음에는 알파벳 T로 시작하는 단어를 공부해보자. 어린이 친구들 안녕!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